<웃음>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이제 조선 메타 실록입니다. 네 일단 먼저 어, 방향키 뭐 간단한 키 조작부터 좀 알아볼게요. 네 마우스 왼쪽이 나무 베이 2번, 톤독기. 네, 그리고, 스페이스가 점프네요. 그리고, I를 눌러서 인벤토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음, 그리고, 능력체라 있는데, 음, 검술, 공술, 막기.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벌목, 채집. 제작, 요리, 낚시 등등 있고 위장, 회피, 신문도가 있네요 어? 불교, 유교, 도교는 뭐죠? <웃음> 이 게임에 종교가 있네요 <웃음> 네 일단은 간단한 키 조작은 이거 외에는 네뭐 딱히 없는 것 같고 애플을 네, 눌러서 돌을 주어보겠습니다 <웃음> 돌 뭐야 이거 <웃음> 돌왜 이래? <웃음> 야 이렇게 큰걸한 손으로 잡아 <웃음> 재밌는데요. 네 일단 죽기는 F고 뛰기는 스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오네 앉기는 C버튼도 되고 컨트롤 버튼도 되네요. 그리고 네 <웃음> 앉아서 돌을 <웃음> <도를> 이렇게 흔들 <웃음> 네 달리는 버튼은 시프트네요. 네오 지금 돼지가 있는데 한번 로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너무 빨라. <웃음>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빨라? 뭐야? 잠깐만. 야. 아. 너무 빠른데. 이 공격 동작이 좀 많이 느린 거 같습니다. 어, 강가로 한데 뭐야 뭐야. 강가에서 네. 음. 도시가 3시가 너무 빠르네요. 볼수 있을까? 일단은 계속 달리고 있는데 어, 어. 일단 공격이랑 이제 무빙하고 하는게 약간 아직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돼지를 때리려고 할때 자꾸 회피를 하는데 제가 잘못 맞춰서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돌로 그냥 패겠습니다 <웃음> 그냥 돌이 더셀것 같습니다 돌로 뛰어서 공격 뛰어서 공격 왜 이렇게 안죽어? 뭐야 뭐야 왜 세방 맞은거 같은데 아닌가? 왜 이렇게 안죽어? <웃음> 자어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오, 강에 빠졌는데 일단은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격 공격 오 쓰러졌네요 <웃음> 오 뭐야 생고기를 주네요 생고기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왜안 옮겨져 뭐야 야... 아 고기를 그냥 마우스로 끌어다가 <웃음> 끌어다가 옮겨야지 옮겨지네요 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도 옮겨지고 어, 그대로 보관이 되네요 네 일단은 멧돼지를 잡았고 어, 일단 이 돌이 더센것 같습니다 일단 돌 <웃음> 돌이 뭐 1번 2번 뭐 국갱이 뭐 토끼가 있긴 한데 돌이 제일 센것 같고 어 여기는 바다 인지 강 인지 음 어... 일단은 파란색으로 줄어들고 있는게 이제 숨통같은데 여기서 뭐할수 있는 건 없어 보입니다 네 F 죽기도 안되고 돌 죽기도 안되고 네 일단은 곧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물 밖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나왔고요. 음, 일단 공략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서 일단은 그냥 나무 렇게나 그냥 오픈 월드니까 아무렇게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를 나무 백이 이번 토끼로 나무는데이 나무가 공격이 바히는것 같네요. 네 공격할 때마다 스태미너로 보이는 게 뭐야 이게 <웃음> 이큰 나무가 쓰러져. <웃음> 아네 일단은 나무를 베서 나무를 죽고네 뭔가를 채집을 하고 있는데 시금치가 있네요 네 그리고 나머지 나무를 줍고 시금치 <웃음> 네 시금치 제작 버튼이 있는데 음.. 제작의 공복어 일단 망치는 보니까 제작이 되네요 목감네 필요할 것 같네요 제작하고 홀고기 망치 망치는 일단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치를 제작을 했고 음, 건축하기 나무, 돌, 기타, 지붕, 돌, 나무 네 지금 뭐 당장 집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웃음> 네, 나무 장작 자체를 그냥 들고 패네요 <웃음> 네, 일단은 나무 폐기를 한번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어, 정말 이렇게 큰 나무를 몇 방만에 쓰러트린다는 것은 진짜 이 게임의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음... 네, 일단 곤봉을 장착해 주고 나뭇가지 음, 네. 일단 목감도 장착을 해주고 있다. 역시 돌은 강력한 무기니까 꼭 장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햇불 돌다는 어네좀무시 밝아진데 아까보다는 약간 좀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전녁이온것 같은데 일단 공부, <웃음> 네, 일단 모든 무기를 일단 들고 휘두르는 게. 근데 공격 속도가 좀 생각보다 많이 느린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햇불로 바꿔서 이제 네, 한번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뭐 나무가 뭐 불이 붙는다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설치는 어네 설치가 되네요. 나무에다가 햇불을 설치를 했다가 음, 뭐 닿기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일단은 햇불을 들고 날이 어두니까햇을 들고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어.. 벌목을 해서 제 벌목 점수는 올랐는데 뭐 승급 조건들이 뭐체강 동물 사냥 뭐 직접 제작하기 등등이 있네요 음 등급이 오르면 뭔가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위장 회피 음, 신분 도가있는데 신분이 있는지는 어, 정말 궁금하네요 지금 신분은 너비같은데 <웃음> 네, 일단 검술, 검술. 네, 공술 공술... 네, 근데 아까 제작에서는 공술이 없었는데 공술이 있으면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멀리서 공격을 하면 좀더 쉽게 사냥을 할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햇볼을 끄니까 이제 또 저녁이 돼서 일단은 나를캐로 패다가 맞췄네요. 나무고 <웃음> 어, 이펙트가 어,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좋고 음, 어, 지금 당장 제작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음, 네. 일단은 햇불을 들고 계속해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왼쪽 편에 보시면 지금 물 어, 표시가 되어있고 고기 표시가 되어있는데 이게 자꾸 시간이 들어와, 지나가시도록 이제 줄어들고 있거든요 아마 물 같은 경우는 수분인 것 같고 이제 고기는 식량 같은데 이게 허기를 채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물과 허기를 채워야 되고 음 스테미너는 네, 달릴 때마다 떨어지고 음, 그 다음에 뭐 하트는 생명력 같은데 뭐 이거는 따로 떨어지진 않네요 네 일단 햅프를 끄고 네 일단 나무를 패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펼 때마다 스팀미나가좀 많이 깎이는 것 같은데 음 그래도 일단은 파밍이 중요하니까 일단 하나 시간씩 파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덕기가 어 밀고도가 지금 많이 들어들어있습니다 아마 손도끼를 나중에 또 다시 제작을 해야되는 상황이 올것 같은데 아마 내구도가 있는 걸 보니까 이제 어, 어, 제작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옥수수... 옥수수를 <웃음> 캤습니다. 옥수수... 음. 음... 어, 네, 옥수수는 먹어지는 거네요? 네, 생고기도 먹어지고 시금치도 먹어집니다. <웃음> 남은 옥수수도 계속 음, 식량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칼로는 안빼지네요 네, 무조건 이제 F를 눌러서 체집으로 어, 옥수수를 지집해야 된다. 어, 닭이 보이네요, 닭. 닭을, 어우, 뭐야, 작아서 안 맞나? 작아서 잘안 잘라만... 맞, 어, 죽었네요, 네. 닭고기, <웃음> 네, 닭고기는 역시나 이제 마스를 드래그해서, 인벤토리로 옮기고, 네, 돌도 죽고, 일단은 시체는 계속 그대로 있네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대로 있네요 뭐야 음.. 아, 음... 무가 네, 생긴게 딱 무같이 생겼는데 내 무네요 무..를.. 뭐야 물을 들고 있어 <웃음> 물을 들고 휘둘러 물을 <웃음> 아 정말 모든.. 뭐든... 아이템을 들고 해드릴 수 있는 게임 역시 갓게임입니다 닭고기도 설마 닭고기도.. <웃음> 닭고기도 들고있어 <웃음> 아 진짜 닭고기는 뭐야 진짜 어 일단 게임이 되게 일단은 재밌는데 어, 일단 뭐 가이드나 이런게 없어서 뭐 지도를 켤 수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도 일단 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잘 모르겠는 나무부터 <웃음> 나무부터 하는 거고, 일단 이쪽에 북쪽, 동북, 서북 이런 식으로 방향표가 뜨긴 하는데, 지금은 한 회의 공원대로 똑같이 뜨네요. 그걸 하고, 여기서 어, 작업대를 만들었는데, 작업대를 어, 음, 음. 뭐야? 작업대, 작업대도 들고 이대들어 약간, 돌처럼 세고 있는데. 그러니까 설치는 되는 건데. 설치를 하면, 모더풀, 음, 조리대 화력, 토공, 꼬챙이 음, 모두 대, 네. 뭐 지금 당장 제작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연구에는 천하 대장군 장소? 음, 유약 지하 여장군 장승 <웃음> 네아 나무를 넣으니까 연구가 되네요 연구를 해야지 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뭇가지도 있으니까 넣고 어 지하 여장군 네 음, 제작에 어 뭐야 어 제작에 생겼습니다. 총? 음, 일단은 아이템들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음, 당장 사냥에 도움이 될것 같은 거는 모루 같은데 지금 모루는 재료를 구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햇프를 <웃음> 네, 일단 들고 계속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돌 모양이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요 이게 철광석 같은데 음... 돌이 나오네요 음... 뭐지? 또 돌이...인데? 또 돌이 나오는데? 오! 사라졌네요 음... 지금 고객으로 나오지 않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어이 돌을, <웃음> 돌을 그냥 아주 다 부셔버리네요. <웃음> 음, 돌만 나오는 거면, 뭐, 아까 길바닥에도 돌이 많아서 그냥 죽으면 되는 거라서 굳이 내구도를 써서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이렇게 돌이 지금 길바닥에 너무 많아서 네 여기는 또돌곡괭이 음, 집단 횃불목검 음, 침낭이 있네요. 침낭이 집침낭 가죽침낭 있는데 어, 가죽침낭은 지금 만들 수 없을 것 같고 집침낭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뛰는게, 뛰는게 <웃음> 뛰는 약간 어색하게 뛰는데, 되게 뭔가 <웃음> 되게 재밌게 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산을 타고 오르는 건지 음, 지도가 없으니까 이건 뭐 그냥 북쪽 방향으로 그냥 계속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게임이 되게 평화로운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뭐 그냥 돌아다니면서 채집하고 네뭐 딱히 위험되는 요소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침침치도 없고 덱콩도 넣고 박스도 넣고 수분을 좀 채.. 수분이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어 수분을 좀 채워야 될것 같습니다 이 수분을.. 음 뭐야 이거 오이? 설마, 오이가 수분이 또 많은데, 설마? 오, 다른 거에 비해서, 보셨습니까? 방금 다른 거에 비해서 이제, 오이를 먹었을 때, 수분이 좀더 많이 상승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네, 어.. 역시, 오이는 수분이 많은, 좋은, 채소입니다 음, 뭐야 이건. 배추. <웃음> 배추도 일단 먹고 일단은 아무거나 죽는 대로 채집하는 대로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음, 당근. 네, 일단 북쪽으로 가면서 배추. 네. 어정쩡하게 달리면서, <웃음> 네, 줄수 있는 것들을 일단 다 죽고 있습니다. 음, 잠깐, 또, 어떤 것을 해야 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꽃부지, 꽃, 음, 꽃부지. 음, 음 네, 지금, 당장은 뭐할수 있는 게 없어요. <웃음> 이거 <웃음> 들고 있는 게 아니었어. 낮에 보니까 그게 뭐야 걸쳐. <웃음> 심지어 손으로 들고 있지도 않아. 이야, 이건 진짜 <웃음> 이걸 휘두른다고 이렇게. 아... 오, 지렁이 방금 지렁이를 먹었는데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오 사슴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뭐 천천히 간다 해서 뭐 도망 안 가고 앉아서 간다고 해서 도망가고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단은 일단은 보이는 즉시 달려서 <웃음> 근데 사실 이렇게 달려면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웃음> 나라도 엄청 도망갔을 거야. 근데 너무 빠른데. 그냥 대충나 <웃음> 캐고 음. 뭐 되게 괜찮네요, 게임이. <웃음> 자 이제 다음에 어떤 걸더들수 있을지 게 기대가 됩니다. 이건 뭐지? 토란? 음... 나뭇 가지. 음, 나뭇 가지도 줄수 있네요. <웃음> 테이블이 갈고 음, 배추 먹고 토란은 안 먹어지네요. 그냥 애플로 누르면서 다니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1시간씩 채집을 하고 오, 오이가 필요했습니다 마침스분이좀 많이 부족해서 오이를 좀 바로 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배추 오이 또 오이인가 네 좋습니다 오이를 챙겼고 음 일단 북쪽으로 북쪽으로 일단 그냥 북쪽으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뭐야? 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잠깐 잠깐 잠 <웃음>